아, 어, 천일입니다 <웃음> 어, 오늘은 양력으로는 3월 19일이고, 음력으로는 2월 어, 28일, 병자일 요일로는 어, 일요일, <웃음> 일요일이에요. 지금 시간이 4시, 4시 한 10분 됐네요 어... 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첫일한 것도 없는데 응? 아, 급 피곤한 거 같아 아, 피곤, 피곤한 피곤게 아니고 급 졸려가지고 8시경이었나 아휴 그랬는데 밤 11시 한 반경에 눈을 떴다가, 또 왔다 갔다 하다가, 한 2시경에, 2시경에 잠 잤다가, 3시, 3시에 눈 떠서, 여어나서 씻고, <웃음> 전화가 신랑이 들게 인사 올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일요일 날 이제 생방하는 날인데 일단 아, 이 오늘 이날 일정이 천이 어떻게 올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서 일단 떡볶이를 재러 지낸다고 아, 잠깐 한 얘기하고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아, 영상을 올릴까 싶어서 아, 이렇게 천들이 떠듭니다. <웃음> 아 전에 그 천들이 그 페이스북에는 신께는 예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근데 이쪽에 그 유튜브 쪽에는 천일이 그런 얘기를 어... 올렸는지 안올는지는 모르겠어요. 응? 근데 오늘 다시, 다시 그 얘기를 어좀 할까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신께, 어? 신들께는 예의가 있어야 돼요 예의가 있어야 돼 어, 노차 강조합니다마는 제자들은 응? 일반 제자들이나 인간들 인간들 자체는 갑이 될 수가 없어요 응? 갑이 될 수가 없다고 늘 을이고 갑을 병정 저번 영상에 그랬죠 갑을 병정 중에 갑 아니고 을 응? 갑을 병정 어디그 아래쪽이지 절대로 인간들이 인간들이 그 신들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예요? 응? 인간들은 늘 겸손하고 겸손하고 자연에 순응을 할줄 알아야 돼요. 자연, 자연이 뭐예요? 자연의 신이잖아. 자연의 신이에요. 아그이 어, 이 얘기를 여러분들 다시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 그저께 어, 어느 중생이 아이 어, 천일을 찾아왔는데 어 도공부 도 응? 도공부를 하고 싶다 아, 속된 말로 도인의 길 도줄 제자로서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어, 본인 스스로의 뜻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천일이 전에 무불통신을 했다 하고, 무불통신 얘기 올린 영상을 보고, 야, 이제 천일을 찾아온 거예요. 어, 참고될 사항이나 얘기를 좀 듣고자, 듣고자 왔어요. <웃음> 아, 그 중생이 천일에게 전화, 여기 천왕정사를 찾아들었을 때딱 봤을 때, 음 그냥 외모상으로 봐서는 딱 법사감인데 법사가 아니고 부장감도 아니고 도줄, 도법으로 풀고 가야 될 그러한 중생은 맞기는 맞았어요 맞았어 아, 이야기 끝에 보니까 저쪽에 계령산거 갑사 쪽에 갑사 쪽에다가 아, 방으로도 넣고 방으로도 넣고 아, 공부를 하는 것 같아 나름 기도 어? 기도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끝에 이런저런 얘기 끝에 저저혀 얘기하기를 잘 됐다 하면서 이제 그러면 대장 응? 그 위쪽에 대장으로 한번 올라가보라 거기 가서 한번 기도를 한번 해봐라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중생활 그것도 어, 한번 해봤는데요?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랬어? 그래 어떻디?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웃음> 아, 속된 말로 광안했다는 거지 어? 그래? 그 뭐가 이상한데? <웃음> 그러면 네가 똑바로 못했네 하고 이제 천일식이 어, 뭐, 이제, 이제, 우울증을 주고 우울증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했는데 해가지고 이제 천일이 물었어요 그러는데 그 중생활 그물 불안명 갖다 딱 올려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 기도했대 야, 풍신아 그러니까 안되지 하고 <웃음> 천일이 얘기를 해 줬는데 그 중생한 테도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그 중생 이 영상을 보면 응? 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고 그리고 왜 댓글 달아니까왜 안다는 거야 댓글 똑바로 달아 이? 알았어? 사람은 기본이 돼야 돼 기본 이 천일은 있죠? 잠깐, 잠깐 사담만 하면은. 천일은 한번 이야기하고 알려주면 무조건 해야 돼. 안 하고 문구적거리는 거 제일 싫어한다니까. 응? 한두 번 눈에 딱딱 거슬리다가 다음부터는 아는 척도 안 해, 이제. 이 천일 스타일이 그래요. 이 천일 자체가 신령님들께서 파스로 매줄 쓴다기도 믿듯이, 천일 역시 신령님들 얘기나 천일의 어떤 그 살아온 이야기나 이런 입장에서 딱 얘기를 해줬는데 그걸 뭉개고 앉았다.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쌩 까는 거야, 천일이. 아셨죠? 음, 다시 돌아가서. <웃음> 그게 고정생한인데 그 천일이 그랬어요. 네가 그러 그러니까 알려줬네. 다시 이제 잘 들어요. 우리가 어디 인사하러 가? 어디 인사하러 가? 어른들께 인사하러 가는데 맨입으로 빈손으로 인사, 인사하러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좋았습니다요. 그러면 인사하러 갈때그 어른들이 아이고 그래 어려서 와라 이쁘다. 그러갔어? 안 한다니까 설사 그래 어서 와라 이쁘다 그런다 치자고 설사 근데 그런 거랑 갈때 인사하러 갈때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어 응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바리바리 싸가지고 갈때안 반가웠던 사람도 아니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인사를 왔다고 하는데 그 어른이나 주인장이 문도 안 열어보고 어? 그래, 거기다 놓고 가라고 그래 요 그러겠어? 아니라니까 꼴 베기 싫고 싸가지 없더라도 이제 문도 열고 어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없는 살림이 뭐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그요 그래. 이리 들어오시게에는차례도 한잔하게 이게 되는 거요 이게 천일이 서두에 우리는 어릴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늘 아쉬운 건 누구야? 우리 인간들이야 늘 아쉬운 거 그렇게 차려놓고 인사를 올리더라도 내 소원과 내 뜻을 이루어 줄까 들어줄까 말까인데 딸랑가 가지고 입으로만 나발나발하고 어? 그물 하나 떨렁 올려놓고서는 그건 아니잖아. 그러 보여요. 신께는 예의가 있어야 돼요. 예의. 그러면 그 중생한테 천일이 얘기하기를 날마다 날마다 들어가서 인, 기도를 해봐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날마다 갈 때마다 싸들고 올라가냐? 아, 물론 그러면 좋겠지. 근데 산속에서 여건이 그렇지가 않잖아. 여기까지가 여건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날 딱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입적 신고식을 딱할때 제대로 딱 차려놓고 신고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냥 물만 하나 올려놔도 돼 대신 고를 해야지 말씀을 드린단 말이지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 이 중생이 이렇게 이전 안에 찾아들어서 응? 날마다 기도 올리고 인사를 하고자 하니 첫날 이 정성으로 가름해 주셨기를 조금 유식한 말로 악마하나이다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 다음날부터는 물만 올려놔도 돼그 다음날부터는 그러면 신들께서도 오냐 알았느니라, 그래요, 어, 자식 말이야, 그 기특하네. 어, 알았어, 열심히 해봐. 크게 되는 거예요. 크게 돼. 이 천일 그조서한테 그 이랬어요. 갑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제일 먼저 들린 데가 갑사, 그 다음에 그 위에가 그 약사 열랩을 붙였니? 그 위에 대장 이렇게 세 군데, 세 군데를 딱 인사하러 가겠다. 그러면 재물을 준비해가는 재물을 세 군데 것을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 한가 하나를 올려놓더라도 하나를 한 개를 올려놓더라도.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 그래서 어떻게 신께는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뭐냐면 생각지도 않게 생각지도 않게 지나가다 보니 어? 저기 도들두이 좋은 데가 있네? 해가지고 들려서 인사를 하고 싶은데 가지고 간게 없어 내가 지닌 게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럴 때는 그냥 간단히, 간단히 예로서 인사드리고 나오면 돼요. 그럴 때는. 대신 다음에 갈 때는, 그때는 정식으로 딱 차려서 가야죠. 저들은, 어, 비교한 예로, 만약에 세 곳에 몫을 준비한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떡세 개, 술, 막걸리, 뭐 이런 식으로 쭉 준비를 해요. 근데 만약에 그날 움직일 때 천일이 여의치가 않고 떡을 사갈 때가 마땅치 않았다. 그러면 한 개씩이라도 들고 올라간단 말이죠. 그게 내가 소원하고 기도하고 빌고자 하는 그러한 중생의 기본이에요. 기본. 고로 신께는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어른들한테도 그런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신들께 내가 뭔가 부탁하러 가고 아쉬워서 가는데, 맨입으로 가가지고, 물만 딸랑 하나 갖다 올려놓고, 그건 아니잖아. 그죠? 음. 절간의 종들이, 응? 절간의 종들이, 날마다 차려놓고 그 묵닥치는 거 봤어요? 안하지. 그냥 옥수만 올려놓고 못 다치잖아. 옥수도 지가 올려. 거기 공양한테 부살들을 이제 올리잖아. 절간 중생활 되게 편해요. 응? 음? 안해. 아, 네. 음. 그 절간의 중들이 자기가 자기 정성 체계 가지고 올리는 거 봤어요? 안하잖아. 응? 음? 안해. 아, 네. 그들과 그들과 우리가 질방의 우리 제자들 도공부를 하거나 뭔가를 얻고자 하는 이러한 거랑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달라 작은 절에 혼자 있는 중 같으면은 지가 옥수물 올리고 이렇게 발언하고 목탁치겠지 하지만 조금 큰절 가봐요 어디 중이 저기 옥수 올리고 어? 하는 거 있나 없더니깐. 어? 아셨죠? 신께는 예의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용심들 하세요 에?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만 얘기할 건데 어? 또 재미있는 얘기, 하나 더이 중생이 저 아래 경상도 어디에 어? 그뭐 저기 그 나름, 그 철간에 기도하러 갔나 봐요 기도를 갔는데, 그 절간, 저, 저 중위 한단 소리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목을 짚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저기, 그, 뭐, <웃음> 이 처리들 얘기하는, 기도를 끝내고 내려올 때는 뭐, 뒤져 돌아보지 말고. <웃음> 아, 그런 미션을 그 중위, 왜, 그얘기하왜 얘기하냐고, 지가. 기도하고 려럴때 뒤도 돌아보지도 말고 그냥 내려가겠대요 아 지랄 참시왜 천인이 늘 얘기합니다만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돼 응? 가만히 있으면 돼집불도 오르면서 괜히 아는 척, 아는 척 해가지고 개방신당하고 미쳐바닥나고 그러지 말고 속설에는 이런, 이런 얘기 했어요 계룡산 있잖아요 계룡산 계룡산에 기도 들어갈 때는 닭을 먹으면 안 된다 하는 뭐 그런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 닭을 먹으면 왜안 돼? 안 되긴 아, 먹어도 돼 먹어도 돼왜 어? 그러냐 보세요 계룡산 계룡산에 닭신이 있는 거 아니잖아 닭, 닭에 닭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계룡산은 계룡산의 원뜻은 계룡, 응? 닭개자에다가 용용자예요 계룡산의 산세가 닭의 벼슬, 닭 머리, 빨간 그 벼슬 그걸 닮았다 해가지고 계룡산이에요 닭이 신이 돼가지고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응? 닭이 거기를 저 산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산새의 모양이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때 산새의 모양이 닭의 벼슬 같다 해가지고 계룡산이라는 거예요. 산의 그 형상, 형상이 닭의 벼슬 같은 거랑, 내가 닭고기 먹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다고. 하지만 기도를 들어가는 입장에서 굳이 굳이 내가 내 몸을 더럽히거나 내 몸을 안 좋게 가지고 기도를 들어가서는 좋을 건 없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렇게. 응? 옛날 우리 유교 사상에서 어떻게 있느냐? 제사가 있으면, 집안에 제사가 있거나, 큰그 대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 그 제주, 몸을, 제사를 지내는 그 제주는 한 3개월 전부터 몸 관리를 했어요. 속된 말로, 섹스도 안 해. 부부 관계. 음식도 가려. 응? 날것안 먹고. 말조심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바깥 출입을 아예 안 했어요 아예 문중에서나 시키지도 않고 딱 가둬놔 왜? 부정탈까 봐 부정탈까 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 몸가정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굳이 내가 어디 목을 짓고 기도를 들어가고 나를 잡아서 기도를 들어가는데 내가 내 몸을 부정타게 하기는 에좀 그렇잖아 그런 의미 정도로는 해석을 하면 돼요 내데꼭 먹으면 안돼닭 먹지 마 그러면 닭안 먹고 아무거나 다쳐먹혀 들어가면 되나? <웃음> 아셨죠? 오늘은 여행입니다. 아무튼 어, 늘, 늘. 응? 저번 어느 영상에서 저는 그런 얘기 했어요. 신은 이뻐할 제자와 중생만 이뻐해요. 응? 신은 어왜 아, 나는 미워하고, 나는 왜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네가 생각해봐. 아셨죠? 오늘 얘기입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 응? 여기까지입니다.